12개의 필터 최신 설비를 통해서 완전 H2O만 남겨 놓고 완전 정제수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기도 하고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분위기에요 겨울 동안 제가 캠핑장에서 어, 동계 휴식을 하고 이제 또봄 아, 봄을 준비할 때가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캠핑장을 이동하기 위해 카트가 있거든요 전기로 쓰는 카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겨울 동안 이제 전기를 많이 안 쓰고 완충을 해놓은 상태에서 절제수를 정제수를 충전을 해줘야 또 카트를 정기적으로 어, 꾸준하게 쓸 수가 있어요 초순수 음. 3차 살은정제수라고 되어있는데 자 요거를 보충하면서 어, 어 캠핑장 동계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개봉했어요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 요걸로 제 카트가 배터리가 6개가 들어가거든요 요걸로 어 사용을 해볼 텐데 보통 이런 어 정제수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뭐 카트나 그다음에 뭐 지게차 이런 배터리의 보충용으로도 많이 쓰고 어 그다음에 병원이나 이렇게 뭐 화장품 제조 그리고 이제 뭐 클리너라든지 그런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오늘 요거 어 배터리 충전액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요 골프 클럽 파가 저희가 캠핑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정제수를 사용을 해줘야 음,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트를 열어보면 배터리가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가 있고 여기 배터리의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정제수를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 이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나, 그 종이로 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골판지 같은 거. 그 부분이 정제수로 다 채워져 있어야 전류가 순환이 되면서 이 카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이제 조이수라는 업체의 정제수거든요. 자, 이 업체의 경우에는 어 일단은 큰 공정 8단계와 12개의 필터 최지시 설비를 통해서 완전 H2O만 남겨놓고 완전 정제수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8단계 정제과정을 통해 초순수 정제수로 살균 처리까지 한 건강한 정제수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고요 그리고 뭐 초음파 세척용수 반도체 공업의 세척용수 병원 뭐 화장품 이런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진짜 완전 순수한 상태의 초순수 절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최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의 필터를 이용한 최신식 설비를 통해서 어, 완벽한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제품 이용하실 때 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우선 제품을이렇게 따라서 이 구멍에 이렇게 충전을 보충을 해 줍니다 뭐 깔때기나 이런게 있으면 보충이 수월하긴 한데 이게 잘못 넣다 보면 완충이 안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게 넘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카트가 정제수가 없는 상태여서 전류가 다 흐르질 않기 때문에 카트가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정제수를 넣어서 카트가 움직이는지. 자 일단 이세 개는 자 일단 이세 개는 다 채웠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정제수가 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나머지 세 개도 맞아 채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쪽 나머지 세 개도 충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6 개의 배터리를 모두 보충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물기, 수분기가 보이는 게 육안으로, 카메라로도 이제 보이죠? 이렇게 정제수를 채워놔야이 배터리를 사용하실 때 충전도 잘 되고 이게 전류가 흘러서 가동이 돼요 지금 이제 카트는 정제수가 다 소모가 돼서 100% 출력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6개 다 넣는데 어 5리터를 조금 더 썼네요 한 6리터 정도 사용을 한것 같고요 하나당 한 1리터 정도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